우와, 대박! 표정도 다 다르고 헤드가 다 다릅니다. 중국 라인을 전 세계 한 채, 와, 깜짝 선물을. 50,000원이요. 이런 느낌. 느낌으로... <웃음> <웃음> <웃음>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경기도 광주까지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형섭님이그 아이언맨 디오라마 커스텀 가져오실 때, 현성님이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제가 디오라마를 저기 한두점 정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오늘 광주에 그걸 찾으러 왔는데 또온 김에 현성님의 수집품까지 한번 또 구경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한번 우리 현성님의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야 이거 좋아합니다. 건담, SD 건담 느낌으로 직접 또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함께 들어가보시죠. 현석 님 계십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현석님. 현석 님. 현석. 현리은의 석기역에서 현석 님. 맞습니다. 네. <웃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 뵙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피해서 현석 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석입니다. 네. 정확한 제 닉네임을 부르시려면 현석님님 이렇게 부르주세요. 아, 제가 너무 큰 실수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반성했습니다. 예. 예, 아니 형 현석님이 와가지고 현석님을 데리고 오니까 <웃음> 내가 너무 현타가 와. 아 오늘 제가 그때 부탁드린 그 디오라마가 네. 드디어 완성됐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네 가격은 절대 얘기 안 해. 지금 예예. 예, 예. 제 와이프가 찍고 있잖아요. 예. 예. 그때 6만 원에 하기로 한 거. 네, 예, 매우 정확히 말하면 59,900원.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알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네. <웃음> 아 일단 여기가 네. 좀 생소합니다. 여기 아, 어딘지 한번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건축 모형하고 산업 플랜트 모형이라고 이제 그 전시회, 박람회 뭐 이런데 기업체에서 이제 큰어 어떤 거, 큰, 어떤 거? 예, 뭐 이런 이제 큰 기계들 이게 거의 집한 채보다 더큰 기계들인데. 이런 걸 이제 막 세계 전시회나 박람회 가져갈 수 없으니까 아, 축소해서 예, 축소해서 가져가고 안에 이제 뭐구도는요렇게돼있다 이런 거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아 이게 몇대몇 예, 스케일 이렇게 축소해서 예,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예예 예, 보시면 이렇게 30분의 1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냥 뭐 디오라마 이런 거는 뭐 껌으로 만드시는 거네요 이런 거 모델하우스 이런 거도 하세요? 예예 맞습니다 예. 그 모델하우스에도 요게 지금 어딘가요 집값이 좀 올랐나요? <웃음> 일 디오라마를 받는 거는 핑계고, 오늘 사실 현성님 수집품들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골동품들. 아 골동품이 더 좋죠. 네. 여기도 뭐가 있네요. 이거는 네. 디오라마를 직접 만드실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라바, 어린이들 좋아하는 라바. 어, 뭐 요거나. 일단, 지우나 지호야, 준서야, 너네가 좋아하는 거 여기 있다. 제 조카들이 이거 라바 빼이거든요 <웃음> 아, 요, 요집 엄청 좋아요. 여기 애기들이랑 예, 예. 여기 지 와. 보고 있니? <웃음> 뭐 이제 스타크래프트 혹시 게임? 알죠, 벙커네. 네, 벙커 있고 마린 있고 지금 히드라 저글링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예. <웃음> 그 진격의 거인, 분리 요거는 저그 블랙코크 다운 뭐 이런 식으로. 예. 아 그래서 이런 이제 조그만한 디오라마를 하시다가 예. 이제 1대6스케일의 디오라마들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뭔가 예쁜 게 꾸미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초창기 뭐? 예, 제일 처음에근데 뭐. 예쁘긴 한데, 이제 아무 감흥도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어, 나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좋다. 네. 아,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영화 테마를 하나씩 좀 정해서 네. 한번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 레지던시 브예그잘하시는 팁을... 그, 잘 아시는 그깍 사람 깍두기 내는 그 레이저 그 장면. 이거, 와. 이거는. 로건. 하... 그 많은 아재들을 눈물 짓게 했다아 슬퍼 슬퍼 와 그런 것들 이런 배관이 영화상에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 실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물통하고 다 그대로 제가 어머 어머 <웃음> 어 오! 여러분 이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언맨 2 블랙 위도가 우 이제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웠던 한 해피오건이 한명 쓰러뜨릴 때한 8명, 10명 쓰러뜨던 렸그 장면 아 멋있다 해머사에 들어간 거 우와 예쁩니다. 와, 여기 또, 한문못 있는 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그게 풍림각. 풍림, 네. 풍림각? <웃음> 네. 요것도 이제, 요걸 한 자체를, 네. 국내에는 이제 흘림 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중국어 한자를 다운받아서 또 설치해서 커팅을 해서 만들었어요다 대단합니다. 와, 뒤에까지 입체감이. 뒤에를 저게좀 공간들을 좀둔 거거든요. 일부러 펼쳐놓으셨어요 아, 예, 예, 예. 거기서 뭔가 이렇게 좀 나오리라고 상상들을 좀 하시라고. 너무 좋습니다. 아, 래쪽은다 기자회견 같은 거. 네네, 맞습니다. 이게 NBA,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NBA 것 컬렉터를 위해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널 경기, 니까 챔피언 결정전 하기 전에 인터뷰하는 장면, 스테픈커리고 이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종이접기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셔서 종이접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들 하시는데, 이게뭐 네. 조금 습하거나 이런 난들은 얘들이 주저앉아요. 뭔가 좀 튼튼하게.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플라판을 다 접어가지고 종이가 아닌 아 예,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원래는 한 요만한 애들을 또 재미 없으니까 다 키워서 저쪽에 보시면 건담 헤드나 이제 저런 애들도. 아 이거 직접 아, 이거 산거 아니고? 예예. 예, 요것도 제가 종이 접기 좀, 이제 플라스틱, 좀. 프라스틱으로 접어서 만든. 오모 오모 오모. 와자코랑 이런 와 예쁩니다. 근이또 네, 모델링하시는 아, 네. 분들이더 대단하시죠. 저는 그냥 만들 뿐이고. 아 그래도요. 네. 아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예뭐 이제 끝이면 좋겠지만 네. <웃음> 이제 우리 엑피 아닙니까 네 엑피인들의 또 이제 성질을 <웃음> 한번 <웃음> 와, 여기 안에 우와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잠깐만 저, <웃음> 저 뒤에까지 있어요 우와 여러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자 들어오세요 옛날 추억을 <웃음> 떠올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네요 와이좀 들어가 봐도 됩니까 이거? 예 이런 것들은 진짜 초등학교 때 라이덴 이거 진짜 옛날 거 같습니다. <웃음> 용자 라이덴. 와, 이것도 이제 예전 80년대 제품이고, 이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최근에 발매한 맞아. 아카데미 제품. 이게 이제 그 아들이 SD 파이... 건담 캡슐 파이터라고 게임 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한참 빠져 있어서 아들도 덕후로 만들고자 <웃음> 와이프에게 어? 아들은 건들지 않으니까 너 이거 사고 싶지 않니? 너 이거 사고 싶지 않니? <웃음> 서로 생일날 아들 생일날 건담 사주고 아들도 제 생일날 용돈 받아서 건담 사주고 <웃음> 그렇게 해서 <웃음> 예뭐마크로스도 아, 있고. 예, 예, 뭐, 있고 뭐 마징가도 있고 뭐캐스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DX 시리즈도 네, 좋지만 저는 약간 요즘 들어서 야, 약간 맞습니다. 이런 작은 완구들도 맞습니다. 약간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슈미프라고 그 슈퍼 미니프라 는 간다이 네, 네. 이게 또 이제 하나의 거의 MG 가격입니다 이게 작은 게 갖고 반다이이 네. 돈잘 버는 사람들이 공심파리를 해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막 프리미엄 붙어서 거의 2 0만 원. 와.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태권브이 요건 이제 국산 우레메 짝퉁 휘닉스 휘닉스입니다. 휘휘닉스 휘닉스. 휘닉스. <웃음> 이게 원래 슈퍼 케인데 응. 토비카게. 네, 예, 토비카. 게 그래서 이게 아. 요번에 이제 반다이에서 발매한 그 충이 부버전적인. 복래형 이쪽에도 와 독수리 이님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언제 겁니까 이거? 그때 이제 골동품 가게 잘 뒤져서 아, <웃음> 백조준 뭐 제비집회 이런 거다 써있고 제가 이제 국뽕 라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쪽에 네. 이순신 장군님부터 네. 해서 이형애랑 되게 네, 다 저, 많이 닮으셨다 네. 잘 나왔네요 쭉다있습니다 이정재 님 계시고 아. 아 여기 뭐이희룡들도 있고 저 견자단인가요? 예그 네. 스승님과 같이 아 지금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이제 오오오호 오, 이게 소리에 반응하는 아니라서요. 제 뭐라고 좀 물분을 못 참는 아버님들 위해서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와, 애들이 자꾸 뛰어다니서 여러분들 떨지 만 이게 번쩍번쩍해서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네, 요거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피규어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와이프가 사준 건데 이게 비라고요? <웃음> 여러분 비 닮았습니까? 무려 카리스마 비 이게 아, 근데 아마 정식 라이센스를 아마 딴 거라 오, 그 사인까지 오, 그러니까. 이렇게 딱다돼 예, 있는 예, 게 추천기능이었나 봐요? 여기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예. 보니까 약간 닮기게 닮았네 오우 여기 지금 레이커스 그 레전드 다 예. 있네요 이게 이제 상추 인증하는 아. <웃음> 상우님 리뷰를 보고 하셨어요아 그러니까요. 알리타 좋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또 베이스까지 했으니까 또 예쁘고 조단도 저 신발을 저렇게 다모아놨데와 박스까지. 저 진짜 예쁘다. 하나하나 하나,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재밌지만 거기에 뒤에 이렇게 베이스들을 다 직접 만드시니까 더애착가실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조니조니파라벨로 맞습니다. 와 이거, 와 이거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네. 허어, 멋있다. 나이거도 살래요. <웃음> 59,900원? 아 여기 매니블랙이고 여기에 뭐. 이제 저거 말레피센트. 네. 그것도 이제 기오라마 해주려고 뭐이땡케아 이 가고 무슨 다이 땡 가고 예예 <웃음> 예. 아, 예, 예. 다 좋아들이 커서 오. 어울리지가 않아서 최대한 작은 애들 작은 애들 사서 모으냐고 뭐 네. 이게 그 풍푸 허슬. 그알역이네 도끼파 두목. 와이프님께서 제발 손좀 빼라고 하는데 <웃음> 이거는만은 포기 못하겠다. 도신. 예전 홍콩 누아르, 그러니까 저희 때는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 마블 히어로들도 멋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따거. 그죠 따거 형님들이 저희 때는 너무 멋있는 영웅들이어서, 뭐 유덕화, 장구경, 그런,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중국 라인을 조금 많이. 네. <웃음> 요, 요 분은 기억납니다. 갑들레, 그 분이 저 뒤에 도슨 레이커스 전설. 저 분이 이소룡그 사망률 영화에. 아, 어, 그래요? 예, 예. 원래 농구선수입니다. 저 분이. 칼이 막둘잡아 앞돌 잡아라고요? 네, 예, 예, 젊었을 때 앞돌 잡아니다, 조건. 오, 몰랐어. 이 예, 나이 드시고 이제 미시고 고글 끼시고 이제 그러신 거지. 그풍슛세 다리. 그럼요. 어릴 때 네. 개그 맨날 야 농구할 때 둘이 야너 빨리 좀 앞돌 잡아 해가지고 여기 로건이랑 퓨리 네. 네. 그 극기 난리야. 그런 컨셉이에요, 장동 야, 군인들도 여기다가. 그러니까 네. 약간 뭐, 비슷하면 답려넣 거셨네요. 비슷하면. 중국은 중국대로, 그냥 <웃음> 군인은 군인대로 그냥. 좋았습니다. 와, 이쪽 뒤에도 진짜 대단합니다. 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예, 이제 뭐, 군대 프로야구 선수 다시는 뭐, 강민호 선수, 정수빈 선수, 와... 임창용 네, 법규 형님. 아유, 김기 <웃음> 예, 형님, 예. 박찬호 형님이랑 예. 다 있는데. 잠시만 여기 이분은 이제 주윤발생 아니에요? <웃음> 주윤발생? 오, 맞아요? 예, 커스텀하냐고, 이제. 요거를 사면 아니, 조... 예. <웃음> 저지를 하나씩 서비스로 줘서 그 저지를 그냥 놀리기가 아까워서 용병으로 이제 제가 아... <웃음>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와, 제이슨 스타덤도 있어요. 이게? <웃음> 조산 선수. 조산 용병이 니야 <웃음> 네. 이야, 이쪽에도 주윤발쌤이랑다 어유 영웅보석이네명 나서 네. 석천 형님하고 다네. <웃음> 요거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요, 요거는 네. 이제 그 파이프 사솔리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요게 이제 그... 어렸을 때그 못했던 에나멜이 비싸서 에나멜 하나에 그막 800원 1,000원 하니까 못 사서 하지 못했던 그프라 도색의 꿈을 집에 이제 퇴근하면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제 조립하고 <웃음> 가져와서 회사에서 이제 색칠하고 <웃음> 요새 얘들이 이제 푹 빠져 있는. 그럼 이제 이거는 완성품이 아니고 이제 조립 하셔서 예, 예, 예, 예. 도색까지. 예, 다한 거. 제가 두개의 디오라마를 이제 의뢰를 드렸는데 하나가 여기 있네요 이미. 제가 여기 다크 나이트 그 루시우스 폭스 님이 보시는 건가요, 이게? 네, 네. 뭐고 디오라마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따가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의뢰해 드리고 저는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허전해서 조금이라도 남기고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형섭 님 디오라마 크게 했던 거 여기 지금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전에 이제 형섭 님 하우스 갔을 때 크게 만들었던 그 와칸다 거기 또 이렇게 좀 줄여서 되어 있고 아 그래도 작품들을 남겨놓으시네요 이제 그 워낙 농구를 좋아하시고 또 조단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와, 이런 농구 쪽 피규어들은 진짜 많으시네요 몇 채예요? 조단만 내가 봤을 때열채가 넘는데? 조단이 24개 넘어요 아, 조단은 23번이니까 23채 딱 사셨어야죠 근데 이제 동생들이 45번 달았으니까 45개를 채워라 <웃음> 아 그렇구나 아, 아직도 지금 2 1나더 사셔야 되네요 아. 여기 화이트삭스 야구팀 갔을 예. 때까지도 다 그것도 아마 저밖에 없는 지금 이제 야구 버전이 예, 예약은 받고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제가 야구조던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온거전 세계 한 채! 이렇게 야구로가 좀끌려가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목소리도> 마무리하는 것도 다르게 재밌는 게 네. 팀을 옮기고 그리고 이제, 뭐, 조던도조던 원, 조던2, 조던3, 이렇게 신발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형 놀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을 옮기면 옷 갈아입혀주고, 아... 신발 새로운 거 발매되면 신발 갈아 신켜주고. 그것도 <웃음> 네. 재밌네. 네네. 그런 재미가 있습니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거 보시면 이제 그루트 제가 커스텀한. <웃음> 아, 르브론 제임스 네. 스타일이네요. 예. 그게 코비브한테 앞으로 포함해서 얘는 코비브라이언트로 하고. 어, 여기는 이제 또 액션 피규어로 예, 또 갖고 계시부 9분의 일, 거구나. 여기는 부분의일 스케일로 나온 뱀베, 엔터베이에서.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제가. 아, 농구장을. 이게 아. 예, 구장을다 꾸며주고. 그러니까. 네. 제가 원래 모으는 이런 이제 마블 DC 라인, 히어로 네네. 라인만 보다가 또 이렇게 뭐 영화 라인들, 네네. 지금 황비용, 또 천녀의원, 천년 네. 주성치. 아,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친구들 것까지 또다 보니까 재밌네요. 친구들 이제 보시면 주성치가 열심히. 축구 해갖고 벽이 와 저거까지 저거 직접 저거 하신 거예요? 네네 저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 부분만 뚫어서 실제랑 똑같이 응. 석고를 붙여가지고 원샷 원킬 한 번에 이거는 멋있게 나와야 된다고 망치로 땡 <웃음> 응. 해가지고 네어 근데 진짜 느낌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여기 그 여자 골키퍼 네네네. 머리 그, 그 머리 부분 머리. 아, 안 보셨구나 <웃음> 좀 만들어 주세요 작가님들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와 특히 이게 하... 어떻게 이거 예, 제가 이제 조던 역사관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진짜 박물관처럼 해 네, 조던 이제 이쪽은 어웨이 그니까 다른 구장으로 갈때예 네, 이쪽은 홈네 조던이 신발도 색깔을 네. 흰색 까만 색깔 약간 나눠주셨어요 네, 네. 저지에 따라서 네, 네. 와. 이제 우승반지6개 우와 이게 컬렉트입니다 사실 <웃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서 예 네. 뭐가 또 있어요 예이제요거 이제 그래픽이라 오. 좀... 우와. 우와. 이 스피커가 망가져가지고 오히려 어차피 뭐 저작권 때문에 더 좋아요. 아, 저는 그러니까, 네. 네. 음악 저작권 좋은데. 우와, 대박! 이건 얼마야? <웃음> 이거, 요만큼만 얼마야? 59,900원. <웃음> 저도 이제 이번에 라스트댄스도다 보고 아, 워낙 다더 팬이기도 하지만 아. 이거는 뭐 팬을 떠나서 진짜 소장가치가 있네요. 여기 지금 여기도 예쁘고 근데 이것도 예쁜데 나 지금 이거 보고 약간 반했잖아 젊었을 때조던부터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하... 여기 그 제일 유명한 그 에어덩크 그러니까 전성기 때 예, 프리드로라인 그 덩크 네. 와. 여기 워싱턴 갔을 예, 때구나 예, 예. 아, 너무 예뻐요 표정도 다 다르고 헤드가 다 다릅니다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코트랑 이런 거 좋으시겠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웃음> 있으시니까 우린다돈 주고 사야 되는데. 와 이거 밑에 이거 이거는 아까 9분의 1 스케일 농구장을 네. 보여주셨다면 이거는 6분의 1 스케일. 이제 올스타전 뭐 이제 그런 테마로 해서 같이 둘이 뛴 적은 없는데. 그리고 와. 이제 앨런 아이버슨하고 르브로드임스고 이렇게 경기라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시대 의 레전드들. 네. 옆에서 이제 아재들이 이렇게 훈수 두고. 와. <웃음> 네. 어 이쪽에도. 이쪽 이제 라커룸 쪽이 보시면 저거를 보고. 예. 모티브를 해서 네. 아, 조던이랑 이쪽 특히 불스 좋아하시나봐요 대부분 저희 때는 뭐 그, 샤키 로닐 전에 마이크 조던을 좋아하는데 와 얼마나 농구를 좋아하시면 저기 야오밍도 있어요 아 <웃음> 야오밍까지 있고 이쪽에도 또와 여긴 또 슬램덩크랑 또 이런 라인들이 또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도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음. 이 마스크에도 루즈가 시안 폭탄이 이렇게 생긴 건데 네. 고증은 예, 고증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요거 하나 해달라고 해셔서요것도 이제 돈 따발 그 주머니인데 다 이렇게 솜으로 밋밋하게 예쁘게 깨끗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약간 진짜 돈이 뭔가 들어 있는 것 맞지, 같은 데 약간 진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다뭐 군인 만들고 요런 걸로 시작해서 여기 한번 오시면 거어한 하시더라고. 아 형님 나 이거 집에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건데. 요거 굴러다니느니 그냥 여기다 놓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끼를 치는 거구나. 예. 예. 누구나 하나씩 다 건담을 다 만들어 보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웃음> 네. 예. 놀러 오시면 몇분 이렇게 갖다 주고. <웃음> 그 지금 와이프분이 보고 계셔서 일부러 샀는데 자꾸 지인이 저, 갖다 줬다라는. 아닙니다. 건는거든요 예. 되신다. 저는 절대 돈 받고 의뢰 받고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저는. <웃음> <웃음> 진짜, 와, 이런 것 것도... 거. 예. 500, 500원짜리 옛날 만화책. 억나시죠 진짜. 뭔가 구에서 팔던 진짜? 500원짜리 만화책. <웃음> 이런 거 보면 이름, 막 이름 다 잘못돼 있어 막 예예. 오룡을 막 어디 지치라고 그... 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0년 된 상태로 <웃음> 보이겠습니다. 이게 진짜 나디아다. 예. 그 소프트 비닐이라고 이제 그걸 사서 에나벨을 사가지고 제가 붓도색으로 중학교 뭐 3학년 막요때고 시절에 고1요고 시절에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웃음> 나디아 너의 눈에 희망자 <웃음> <힘> 안전... <웃음> 여기도 스타워즈 라인이고요. 네. 여기 이제 반다이 프라모델 요거 이제 다자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6분의 1로는 못 가고 음... 다 갖고는 싶고 네 그래 조그만 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워킹 데드 이쪽에 이제 이쪽에 여기는또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해요 아, 워킹 데드를 오, 그래요, 그래요? 또 한참 아 많이 봤었거든요 음. 여보 내가 워킹 데드 안본길 잘한 거야 내가 워킹 데드 <웃음> 봤에 나니까 다 모았다 요거는 이제 저 김유한이야 김유한 씨 이런 <웃음> 걸또 보여드려요 어이거 뭔데요? 책받침 스타. <웃음> <웃음> 책받침. 야 누구야? 왕조연 누님. 와왕조연의 지금 이소룡의 야 요것든지 뭐예뭐 신성우 그 개그맨 최성훈 뭐 아놀드. 아놀드 <웃음> 셔츠야. 책받침 스타인데 와절다 절부죠. 네. 와 실버 스타 스타일러. 조피마르소. <웃음> <웃음> 아. 마르소 님. 마르소 누님. 아이마르소 누님 때문에 내 피가 마르소 <웃음> 로우카 와 이선이 누님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 예스마담 <웃음> 예스마담 양자경 누님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웃음> V <웃음> 나 V 도 좋아했고 나이 형님 너무 좋아했어요 제 전격 제작자 키트 예, 예, 예. 부르면 온대 <웃음> 이런 시대가 올줄 알았죠 그러니까 이때 차가 자동으로 달릴지 누가로 이분 더서와 배울 거요 진실이 누나. 아. 아이고. <웃음> 아, 강수준님도 계시고. 추억이다. 와. 너무 잘맞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서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와, 우 좋은 구경 잘했습니다. 지금 디오라마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어떤 거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웃음> 스타워즈입니다. <웃음> 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4그 처음에. 우리 다스베이더 형님이 나왔을 때, 그, 탄티브에서, 그, 레아공주가 그, 알티부터한테 전달한 그, 쫓기는 그 장면에서 나왔던 그, 탄티브 내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요거 사실, 그때 오셨을 때, 막, 어떤 작품들 하셨는지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같이 사진을 보다가,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살 거예요. 나 이거 만들어주세요. 어렵게 부탁을 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이제 카메라 거치해 놓고 와이프 지금 이제 나갔거든요. 대략적으로 요정도 요 이제 얼마 정도의 작업비를 받으시는지 이거는 뭐 거의 헐버급이라고 네. <웃음> 보십시오. 헐크 버스터급 정도로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끝났다 끝났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불이 꺼지 이걸로 꺼지지 않죠? 예, 요걸로 오! 어? 네. 대박. 아 이거 진짜 스위치네요. 네. 오! <웃음> 와, 안에서 스위치 진짜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예, 이제 얘만 놓으면 심심하니까. 네. 이제 같은 사이즈로 제가. 아까 안에서 보셨던. 아! 잠깐만! 아! 이거 그거예요오머 막, 막한잔보이고배리어 아, 이거 저, 이거 그냥 예, 주신다고요? 같이 이렇게 두셔야 그래도 뭔가. 음... 피견을 항상 때샷이 진리. 아, 깜짝 선물을 또 주셨어요. 아, 아 뭐, 그냥 뭐. 어떻게 요 에? 그거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협찬으로 아까 안에서 보셨던 아왜 이걸 지금 얘기를 갑자기 카메라 켜지니까 이게 <웃음> 생색 생을내서 얘기 안 하고 계시다가 백비 현성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나 아, 이거 어떻게 받아도 됩니까 아예 괜찮습니다 이게 어차피 하나 만드나 두개 만드나 좀 손이 비슷하게 가서 한 분이 때마침거의뢰를 주셔서 하시는 분 이제 이상훈님 생각도 나고 오. 추억도 있고 제가 사운뮤지엄 갔던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잠시만 그로 네. 이렇게 거의 지금 1 플러스 1이네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이 디오라마 제가 이거 진짜 완전 꽂혀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제가 의뢰를 드려가지고 네, 요거는 제가 비용을 지불 했습니다. 네. 요거는 비용지불 해서 제가. 59,900원. <웃음> 이것도 한번 불 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배터리 방식으로. 아, 배터리로. 그래서, 그냥, 아, 이게 전원을 켜면 네. 너무 좋습니다. 아, 키보드에는, 아, 그래, 안 들어오구나. 예. <웃음> 아 너무 예뻐요. 아뭐 혹시나 이렇게 뭐 의뢰 같은 거 계속 받고 계신가요? 예, 제 이제 본업은 아까 말씀대로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빨리는 못 만들어 드리고 기다려 주시면 예 충분히 뭐 의뢰는 가능합니다. 아그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이거 뭐. 액피의 현성님. 네. 약간 아이디어 있으면 형성님처럼 맞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좀 서로 공유하시고. 그런 것도 또 만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도 재밌고 같이 만들면 이제 시너지도 많이 올라가고. 네. 아, 이렇게 커스텀의 세계로 <웃음> 디오라의 <디어람의> 세계로 <웃음> 빠지는 거죠.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예, 뭐 그냥 항상 저는 사무님께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그냥 취미 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키덜트 문화가 좀 많이 많이 이렇게 퍼졌으면 예, 고히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저 네. 역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취미 하실 때또 이렇게 커뮤니티 어. <웃음> 택배 보셨니다 <웃음> 네. 택배도 피규어 아니죠? 예 아마 루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막 택배를 또루즈로막 받아내시는 진정한 또 우리 피규어 매니아 여보 산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돼요 아니, 아 이거 이거 주면 됩니까 아유.